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겠지요. 실패 성공 운운하기 웃기지만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왜 주식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 겁니다. 그것도 한방의 말이죠. 난 아니야 난 조금씩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돼. 라고 자기 합리화 시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끝은 황금이 있는 곳일 겁니다. 당신의 1일, 2일, 3일 때의 심정이나 주식에서의 잘된 점, 잘못된 점 등을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수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친구가 병원에서 어떤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같은 병을 가지고 있던 터라 둘은 쉽게 친해졌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친구는 주식 1년 차였죠. 10만원으로 꾸준히 1년 동안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운이 좋게 재야에 숨겨진 고수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은 1 0 0 0만원으로한 달에 600만원의 수익을 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제 친구가 그분에게 물었죠. 뭐 어, 아저씨는 어떻게 매매하세요? 무슨 기법이라도 있으세요? 캔들 차트는 어떨 때 들어가죠? 그 아저씨는 친구에게 캔들 점 캔들이 먹고 순간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저씨 뭐야? 라고 생각했죠. 이어 그 아저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그거 뭐 어렵나? 내릴 때 사가, 오를 때 팔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더 당황했습니다. 훈그 말이 거짓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 병을 얻으면 장애 판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병원비만 해도 엄청나죠. 그 아저씨는 직접 병원비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궁금해하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매매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그봉볼줄 알제. 친구 캔드료 아저씨 어어 그게 캔드리가 하여튼 그게 이래 내려가면 사고 그게 올라가면 팔면 되는 기라 알았제. 이게 그 고수라는 분의 기법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만원으로 한달 600만원을 벌려면 하루 수익률 3%입니다. 그럼 20일 기준으로 원금 대비 60%가 되지요. 그 아저씨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나서 9시에 장이 시작되어 3%의 수익이 나면 장이 5시간 50분이 남았다고 해도 컴퓨터는 쳐다도 안 보고 바로 놀러 다니신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저씨의 사무실을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준답니다. 그리고 가족조차도 그 사무실의 위치를 모른다고 하던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로 생각하는 고수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제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식 시작한 제 친구는 이제 2년 차입니다. 그 아저씨 만나고 이제 다시 주식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말이죠. 벌써 3주가 다 되어가는군요. 그 친구 이제 원금 대비 14만원 조금 넘게 수익 냈습니다. 그 친구가 세운 하루 수익률 1%입니다. 그 친구 복리로도 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는 하루 만에 2주치의 수익이 나서 1만원 조금 넘습니다. 저번 주 내내 쉬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야 기법 좀 가르쳐 줘봐라. 친구는 내도 모르겠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보인다. 친구도 1년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이란 것을 수도 없이 매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수정하고 생각하고 그건 말로 100번을 설명한들 알수 없는 것이겠지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친구에게 제가 이하 이제 금액 올려서 해라. 친구 돈 없는데 제가 돈 내가 대줄게 100만원으로 해봐라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친구 됐다 100만원 하면 부담된다. 그리고 난내 방식대로 천천히 갈란다. 저 또한 엄청난 수익들을 보고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지 이제 막 3주 남짓.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이네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의 흐름을 보면 없던 것 같던 거대한 물결이 어느샌가 높게 솟구쳐 올라와 이내 물거품만 남기고 쓰러진다. 좀더 다가가 눈을 감으면 파도가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숨쉬듯 들려온다.